본색. 근육, 힘줄, 인대, 신경 이야기 선생님, 너무 아파요 <웃음> 선생님, 우리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통증이 왜 생겨요? 통증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우선 관절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이야. 그런데 약한 뼈들이 직접 부딪히면 어머, 깨지기 쉬워. 걱정하지 마. 내가 뼈를 보호해 줄게. 나는 뼈들이 안 비틀어지게 잡아준단다. 얍! 자, 힘센 내가 뼈들을 움직이지. 그런데 힘줄이 뼈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내가 힘을 쓸수 있어 내 몸의 신경 이야기 나는 온몸에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고 장기나 피부에서 뇌로 통증 신호를 주고받는 전기통신망이야 뿌린 뇌와 줄기인 척수신경이 중추신경이고 크고 작은 가지가 말초신경이야 몸 안팎에 퍼져있는 말초신경 보초병은 뇌사령관님에게 보고와 지시를 받아 우리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지구를 네바퀴 넘게 돌수 있는 길이야 이처럼 길고 복잡해서 통증이 생기면 바로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효과적인 통증치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